연습하러 가야지. 무섭 음. 씨, 파이팅,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아 일단 무엇보다 이 앨범에 우리의 진정성이 담기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안무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될것 같아. 음, 걱정이 좀 많아서 지금 연습실에 모여가지고 저희끼리 좀 안무를 좀 짜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온 건데. 아 이게 얼마 만에 우리 셋이 이렇게 연습실에서 모여가지고 하는 거야 이게. 좋다. 쓰시네스 약간 노래 들으면서 그냥 맘만 봐볼까 안무냐어 뭐, 좋아 좋아. 아 근데 이게 안무가 잘 나오긴 해야 돼. 어디서부터 들어줄까? 그 후렴 후렴을 일단 들어보자. 그래. 느낌은 보고. 어서. 오. 어. 생각 그세핑이잖아 걸렸네. 아, <웃음> 세배네배 예. 오 <웃음> <웃음> 어, 이거 좋은데? 네번 주자. 번. 우리. <웃음> 오 괜찮다. 지 않은데. 너무 근데 약간 이 파이팅이 너무 좀 단순한가. 너무 직설적이야. 아, 너무 파이팅인가? 맞아, 맞아. 일단은 아까 그한무 킵하고. 아 그래. 반복 새로운 걸 반복 하자. 반복부터 어. 한번 가보자. 오케이 오케이 이두 개면 먼저 가볼래? 네 먼저 가볼게. 저 여기서 이게 제 나올 수 있는 거거든. <웃음> 아 반복. 아, 반복. <웃음> 와. 아, 어. <웃음> <웃음> 옆에까지 가는 거 포인트 포인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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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네 옆에서 아, 해야지 아 해야지 아, 나안 나오는데? 형아, 너의 스타일 보여줘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좋아! 야, 괜찮다, 이것도 괜찮다 어 빠르게 해야지 괜찮지 아니, 않아? 아 괜찮긴 한데, 어. 아 근데 약간 너무 왜? 약간 치어 리딩 느낌이었어. 아. 아니 우먼한테 치어 리딩을 해야지. 야, 첫 번째 거준찬냐야 내가 뭐. 또 파이링. 아 그건 너무. 아니 이게 괜찮지. 플러가 해야지. 아 근데 이게 너무 이, 이, 이좀 어려운 수, 다 힘들 수 있잖아. 그러긴 수는 안무가 지금 너무 안 나왔는데 지금. 파이링 해야지. 아니 그 너무 치어 리딩 느낌이라까 <웃음> 파이링 이거다 따라할 수 있어. 아, 혼자만 뭔가. 아 이게 나는 약간 조금... 좀 약간 마려운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 마려운. 느낌. 아니 이거 어때? 아, 그건, 그거는 그건 아까도 별로라고 얘기하잖아, 형 아, 저 그, 그, 좀 그렇게 그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계속 안 맞으니까 아니, 각자 스타일대로 내는 건 좋은데 아, 이렇게하면 솔로 해, 각자 아, 이렇게 뭔가 너무 이 색깔이 세면 안 되잖아, 이게 이런 식으로 시작할 거야? 아 형은 짠 것도 없잖아, 솔직히 나아금 짜고 있어 아 바보 아까 뭐하까때 뭐, 괜히 아까 뭐, 뭐, 부담된다 막. 서 아까 구성 맞췄잖아 이거 기억 안 나니? 아 그거, 그거, 그거 말고, 말고 나 하자 했잖아, 하자 했잖아. 야 이건 어떻게 보면 내아이디어 하나 낸 거야 그럼 나두 개를 는 거야? 하나, 두 개, 세개네낸거아 <웃음> 예. 근데 저, 저는 좀 제가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게 제일 괜찮다 생각했는데 아니 뭐 현실에서 세핑 줄 때는 쿨킹 시험 출때 이거 가지고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짜증 나네 아, 뭐야? 아, 컴백하자고 뭐. 하는 거잖아 그래, 뭐. 다 같이 조차하는 건데 야안 놀자고 한 거야?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짜증 나 내가 지금 자고 됐어 됐어 야. 됐어 야너 일로 와봐 진짜 승관 일로 와봐 이거 봐너 별로 아봐왜 그러니 너 그런 애였니 지금 뭐일좀 뭐야 지금 하가 안 나오고 싶어서 너 혼자 아픈 건데 뭐 뭐가 그래도 나도. 이건 아니지 <웃음> 그러니까 궁금해서 그래 뭐가 그러게 이러다가 뭐가 있었어 다도 못해 이런 식이면 피티 활동 난 솔직히 나는 형은 피티 활동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호랑이만 하고 너는 마음에 안 들었는 줄 알아 나도 너 마음에 안 들었어 너?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마 무슨 말이야아 어? 우리 너... <웃음> 무슨 말이에요 <웃음> 이거 더 해봐 너... 해. 너 진짜 내말 듣고 있 입었잖아 승관이가 갑자기 본인 원래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물병도 던지고 뭐 책상도 던지고 다 던져요 수영 씨가 책상도 던지셨다고? 수영 씨가요? 전혀 아닙니다 그건 사실 무근이고요 와전된 얘기입니다 어좀 보기 안 좋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의 그런 카리스마로 뭐 워낙 다들 주변에서 많이 말하세요 너무 카리스마가 있어서 좀 줄여도 되겠다 아까 중재하시는 거 봤잖아요 카리스마 잘해보자고 하는 거잖아 우리, 어? 그렇지? 네. 우리 부석수는 한손 모아? 잠 우리... 미안하다고 그래, 사과 먼저 하고 진짜 하나 둘하 푸는 거야, 하나 셋? 잘 되자고 하는 건데, 어? 그러니까, 잘 되자고 하는 건데 진짜 각자 알죠? 너또 물병 던전 아니야, 뭐? 저쪽으로 보낸 거야 <웃음> 복 희신적이 드는 이 노래 때이 래! 이때 일어나는 거야 <웃음> 그 형만 가능한 동작이잖아 <웃음> 할수 있어 라이브 할 건데 이 노래! 이럴 거야? 할 우리 못 해? 부석순이잖아 하는 거지? <웃음> 알통 알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웃음> 평상시에도 뭐 그런 안무나 뭐 키워드 같은 아이디어는 제가 조금 많이 좀 추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알통 이게 좀, 좀 약간 화이팅 해야지 화이팅 해야지 야, 이쯤 되면 또 전문가 좀 불러서 좀 와, 그 내가 그래서 것 우리 아이 아이디어만으로는 어. 안될것 같아서 안무의 신 <웃음> 선생님 한분또 모셔봤어. 아 아이, 좋아 이게 이제 이게 아니, 아, 우리끼리 아이디어도 좋다, 좋다. 있어야지 아, 좋아, 좋아. 이제 합쳐가될수 있으니까 이제 아, 아, 자, 자, 자. 오, 뭐 이제, 게... 이제 오실 때가 됐어 기다리자 그럼... 기다려 보자. 아 그런데 다시, 다시 뭐... 딱, 딱 오실 시간. 어 어. 네. 어. 어. 어. 저저불불렀다들었었요요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이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이안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요 <웃음> 아, 채소개가 늦셨군요 아, 네, 네, 네, 네,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웃음> 미스터 차예요 <웃음> 이게 치읓이네요 치읓 치읓 미스터 차 근데 <웃음> 보통 말하실 때다 리듬이 <웃음> 저는 뭐야. 리듬이 빠지지가 않아요 차차차 아, <웃음> <차에>. 빠지지가 않아요 <웃음> 차차차의 생명은 골방과푸이거든요 아 <웃음> 어떤 노래에든 다 이런 식으로 출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안무든 저는 차차차로서 할 수가 있고요. 아 아, 네. 그럼 저희 저희가 사실 지금 컴백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조금 저희끼리 계속 해, 하던 장르랑 하던 동작들이 나와서 네. 저희 노래가 이 차차차 댄스랑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혹시 한번 노래 들으시고 <웃음> 한번 맛만 한번 네, 맛만 보시고 어 그래도 괜찮네. 이제 네, 네. 네, 네. 노래 자, 한 처음부터 한번 들어보시면 그 느낌을 한번 봐주세요. 아, 선생님 모시길 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진짜. 동혁 씨 우리. 네. 약속한 거있지 않았지? <웃음> <웃음> <웃음> 선생님, 음, 음악, 되겠습니다. 음, 오, h 뭐 있어? 와, 차 a t 선생님! 와, 차! 오. 와, a t cool. 또, h a <웃음> 와! What? 와, w <웃음> 와 우와, 우와 이거. 와 리듬이 어떻게 저렇게 다양하게 나와? 와. 우려 우려 우려! 우와! 반복 돼, 반복되면 돼.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아, 해야지. S. Yes. S. 아! 우와! 와난 진짜 너무 보자마자. 정의롭다 해야 되나? 되게 환상적인 그런 퍼포먼스? 되게 우아하시더라고요. 되게 세련되시고 고급지시고 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여기 약간 어떻게 이렇게 섹시하지? 아까 이아이아아이아아이고아이고가 이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좋았어요.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쭉쭉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쭉유 아유, 아유, 아유, 포인 아유, 아유, 아손아 힘을 꽉 주고. 정말 쉬시고 하셔도 돼요. 정말 네. <웃음> 쉬고 하셔도 돼요. <웃음> 야, <웃음> 네. 야 정말. 야, 저희가, 야, 야 예, 죄송한데 너무 아픈데 <웃음> 어떻게 첨첨 <해, 웃음> 어, 어, 정말 네. 뒷꿈치 파죽는줄 네. 정말 아, 네. 파이팅 해야지라는 아, 네, 네. 음악에 꼭 그지 요즘 얼반을 더 해야 될까? 얼반을 아, 넣어야죠. 아, 네. 네. 저는 그렇죠? 좀 다르다고 봅니다. 아. 네. 뭐든 차차 n 차 o 차차 n one. n one. one. And one. And two. And two. And two. 그냥을 가지시면 좋았다고. 와, 진짜 생각... 선생님께서 네. 쭉쭉 뻗어 주시니까 확실히 너무 쉬워요, 네. 노래가. 저희가 지금 아까 안무를 좀짠게 있는데 네네. 그걸 보고 좀 피드백을 한번만 주시면 아니 뭐 디벨롭을 하셔 주셔도 되고. 네, 형은, 저희가 먼저 보여 드게요 어, 좋습니다. 수게 앉아 계시고. 혁신적인 안무 느낌이에요. 음. 음. 파이딩 해야지 너무 좋은데 네. 근데 제가 살짝만 이렇게 좀짝견 어, 살짝 네, 네. 비슷한 거. 데아 네. 아,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아, 다좀 네, 참견 비슷한 거어고마요 네,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파이딩 해야지 너무 좋습니다 아, 네, 네. 여기서 후렴이 네. 센터에서만 하는 것도 약간 고정관념일 것 같아요 아 약간의 아 이동을 해는 것도 아 맞아요 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파이딩 해야지. 어, 파이딩, 파이딩, 파이딩, 해야지. 파이딩, 해야지. 파이딩 해야지 파이딩 해야지 파이딩 해야지 Don't give it up 네, 손을 give 해야지 손을 그러면 이건 좀 밋밋하니까 잡고 뻗고 아, 잡고 뻗고 잡고 뻗고 잡고 뻗고 너무 좋아요. 즐겁게 파이리 해야지. 스파이리 해야지. 해야지. 그다음 뭐죠? 우린 부석손으로 갈 거야. 아, <웃음> 부석손. <웃음> 이게 왜? 훨씬 좋은 거 같아요. 아, 아 부석, 진짜 순, 그 조금만 바꾸는데 어떻게 이렇게 임팩트지 굉장히 했지? 임팩트를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늘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안무가 아닌 좀 새로운 장르가 이제 합쳐지면서 좀더 새로운 아, 나의 생각이 참 짧았구나. 내가 너무 틀에 갇혀 있었구나. 자, 엔, 파, 세. 완벽해요. <목소리도>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세.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아, 너무 좋아요. 아 이게 바로 차차차인 부석순 꼴라보죠. 아, 꼴라보. <웃음> 차차차. 차차차. 아, 아 진짜 네. 선생님 덕분에 네. 약간 챌린지로도 대박나고 뭐, 아, 유뭐 언제 많은 사람들 진짜 잘하는 거 같아요. 부석승. 나 이제 또기회되면제 연습실로 또 놀러 오시면 제가 또여러모를 알려 드릴게요. 너무 너무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진짜 우리가 언제 이런 분을 만나진 진짜 오늘 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아이 그래요, 대박 나시길 원하시고 네, 아, 대박 나시고 <웃음> 어? <웃음> 어, 또 사랑하고 네. 많이 아낍니다. 아낍니다. 네. 진짜 저희가 잘 디벨롭해가지고 네. 컴백 무대 꼭 한번 봐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 어, 네. 네. 행복하세요. 네. 네. <웃음> 조심히 들어가세요. 쌤. 그럼요, 그럼요. 아, 됐냐? 아, 아! 아! 아, 너무 됐죠. 그 선생님의 그 피드백이 저희 앞으로 부석순의 컴백 무대에 정말 큰 영향을 끼쳐가지고 저희가 정말 세상을 흔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그냥 바로 써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원 투, 원투 이런 느낌 포인트 빠리! 해야 돼. 빠리! 해야지! 빨리. 해야지. 아, 아, 음, 음. 이, 어, 지금부터, 지금부터 아 아. 음, 음. 묶고 있었슨 나 지금 묶는다 나도 묶게 컴백 기념 한마음 단합 대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오케이 나 됐어 됐어 나도 됐어 자 석순 다 됐나?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부석순 컴백 기념 한마음 단합 대 개회사 리더 응. 이성민 씨께서 하시겠습니다 아, 우리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아, 우선, 우선, 우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를 주십시오 그래, 그래 부석순 컴백 기념 단합 대회 인사말 올리겠습니다 어 부석순의 리더로서 이렇게 단합 대회를 열리게 해주셔고 저희를 또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부석순을 위해 헌신적인 응원과 저희 부석순은 어, 캐럿분들의 여러분이 잊지 않고 찾아주신 덕분에 5년 만에 컴백인 만큼 어, 여러분들의 큰 힘이 되어드리고 캐럿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가 더 이렇게 단합을 해서 저희의 에너지를 많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아재. 아. 아재들. 한 아! 아! 아, 적당히 좀해 달라고 그랬는데 또 말하다가 자기가 더 길어지는 스타일이라고 그 형이 그래 가지고. 하... 그래도 좀 의미 있게 그래도 단합대회 왔는데 저희 어 멤버들과 함께 지루했다면 죄송합니다만 뭔가 의미 다음은 선수 대표 선서. 권순영 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그러면은 선수 대표로서 네, 선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때 이런 기념군요. 네. 네. 선 선수 부득스 컴백 기념 한마음 단합 때에 참가한 선수 일동은 정정 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수 대표 권수영. 아 감사합니다. 아 너도 잘했어. 네. 자, 잘했어. 다음은 오프닝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네. 아주 가 이분 모시느라 아주 애썼습니다 어, 누구죠? 아, 누구죠? 애절한 보이스의 주인공이시죠? 애절 보이스요! 안구건조증조차 폭풍 눈물 흘리게 만드는 우리 부승관님의 축하 공연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 고린이구나 오오 아, 아. <웃음> 야, 자동 바이브레이션 되겠다 널 원하고 널 원해도 난 외롭고 꽃이 피고 진그 자리 오예 끝을 몰랐었던 마음이 엄마 깨질 것만 같던 그때 그래. 우리 <웃음> 너무 애절해 어쩌다 이렇게 됐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아애절합니다 감사합니다 몇점몇 점, 몇 점? 76점 <웃음> 대박! 인정? 어 아, 인정 아이 <웃음> 감사합니다 너 얼마나 잘 보나 보니 아저 오늘 딱 아무 말도 안돼끝처리가딱잘들어오니까 어, 이거 그 차라리 다 끝났다 거의 왔는 끝내버릴 수 있었는데 아다 눈치를 너무 주니까 브릿지까지 못 해버렸네 아 아쉬워요 76점 <웃음> 다 보세요 본격적으로! 다남대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석순 다남대. 자 이번 게임은 3인4강입니다자한 발씩 네한 발에 하나씩 밴드를 차고 저기 반환점을 돌고 오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아자 이렇게 해서. 오른발부터 오른발부터 오른발부터 자 준비 아, 오케이+ 오케이 약간 뛸 수도 있겠다 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디로 들어하로들어나지고잊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하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자, 쓰는 거세요 아. 하나, 둘. 두 번째 단합 종목은요? 네 개주! 개주! 셋이요? 네 셋이 개주를 게주. 하는 겁니다 아. 도착 지점에 빨리 들어오면 됩니다 아, 아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준비된 거죠 시간 됐어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요? 네, 네. 준비 이군, 화이팅. <웃음>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hey!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e 자이 오케이 오케이. 준비. 자, 이 빨리, 게잌! 게잌! 게잌! 어, 안 눌렀다. 가지, 가지, 가지, 가지, 어쩌스트치를못 어, 네. 눌렀습니다. <웃음> 야, 잠깐 너 일로 들어와. 들어 <웃음> 아, 죄송합니다. 에? 죽고 싶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저희들은 이제 합이 일단 너무 좋고 다잘 돼요. 딱 보셨잖아요 단합이 너무 잘 되는 거자첫번째주세자두곡삐삐잘 눌러요. 삐너 그냥 거기서 봐라 거기서 봐라 이게 거기서 봐들라고 <웃음> 그냥 이렇게 이렇이 오십 초 사륙 오십 초사6으로도석순 최종 우승 오. 이번은좀더 괜찮은 편안한 게임입니다 수건돌리기! 수건돌리기! 돌려라! 제가 동... 초등학교, 동강초등학교 1학년 네. 최소수상을 받았던 동료 그 이름이 제목이 수건돌리기였습니다 아, 수건돌리기란 노래가 있었어요? 네. 손잡고 동그랗게 모이자 모두 모이자 랄랄라 누가 누가 술래냐 가위, 바위, 보 부산 소리 부릅니다 내가 그렇게 그렇게 만만하니 하야 사랑이 그렇게 너무 만만하니 하야 너와의 추억이 너무 만만하니 하야 그렇게 모든 게다만만하니 여셔 <목소리> 챨빗빗빗너 <목소리> 내가 <목소리> 고 노래 간장자 치지불해야 데커 좋아어 로제 로제 이번이 그게 초제 붐바야 야야야 붐바야 <웃음> 오, 어 이거 따라줘 따라줘 춤이 있네 야야야 붐바야 야야야 아무래도 뭐 저희 축하하면 뭐뭐 어떤 뭐 누가 봐도 정말 멋있고 스코고 멋있어 어느새 마지막 게임입니다 야, 아 여러분 아 33초 챌린지, 챌린지. 아. 자 33초 안에 훌라우프를 건너 훌라프 건너뛰기 줄넘기 10회 코끼리코 10바퀴 어. 후2티 e e 아시죠? 알죠. 손으로 이렇게 만 이렇게 오 팔, 알죠 알죠 알죠 하는걸 아. 완수를 하시면 됩니다 어지러운 상태에서 그걸 해야죠 맞습니다 와, 우리 2티가3 e 명이서 손가락 이렇게 하면되죠 맞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훌라프 그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실패하면 조금 아쉬워져요 <웃음> 긴장이 많이 와 네. 마지막 게임 이거 성공하면 부속순 컴백 대박납니다 대박 난다 다나 대고 그냥 미치는 거다 아니야 준비 시작 아아 해델 에델 해. 빨리 빨리 둘, 둘, 넷, 넷,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섯 어+ 어+ 여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가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게 어+ 어+ 어+ 어 진짜 정말 무의미했고 아불필 정말 의미가 넘쳤고 글쎄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전제 자신은 참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눈, 코, 입도 단합이 잘 됐고 언제 또 저희가 이렇게 셋이 모여서 가지고 단합의 대회를 할수 있을지 생각이 또 들고 직접 조선 하시는 건가요? 성아술좀 <웃음> <웃음> 가져와라 아, 좋다 우리 또 농담 거리에 십시하루를한잔아이 너무 빨리 온다 시간아 멈춰라 비스듬 그래 얼마만에 한 잔이냐 이거? 아, 나또 너무 오랜만인데? 한잔 하면 또 <목소리> 오늘은 해주는 거야? 한잔 해야지 하자 하자 나 안으로 세주러 가 하자. 내가 한잔 하면 또 먹고 그냥 죽자 나 죽으면 안돼 이렇 <웃음> 진짜 죽다가 아니라, 뭐 아, 맥주 마시고 술병 나와도. 아이아이고 야야야, 많이 아, 아, 좀 짜는 거 아니야? 아나 수주로 갈게. 가득 채워줘. 오케이. 난 맥주로 갈게. 어. 아. 무슨 아. 컴백을? 예야. Yeah! 예야. Yeah! 아 오늘 단합 때에도 하고 너무 좋았다. 와. 아. 아 오늘 너무 빨리 취할 것 같은데 이게. 맥주인 아, 지 아는 걸잘안 취하는데 아... 아... 에이, 우리가 뭐 오늘도 단합 대회도 하고 뭐 많은 걸 했지만 우리가 뭐 부석순으로서 거친 거친 활동을 하고 뭐 5년좀 지났지만 그 사이에도 우리끼리 그 관개도 있고 뭐 약간 좀 못했던 말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난 여기서 다 풀고 갔으면 좋겠어 난 내가 좋다. 정말 리더로서 이건 꼭 말하고 싶어 그래 다 풀고 가자고 그래 아니 지금, 응. 이런, 지금 취하니까 좀 말하는 건데 응. 성민아, 너 진짜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가 너무 커 그래서 좀 불편하다 어? 같은 공간을 쓰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나눠서 앉아야지 너 혼자 그렇게 앉으면 어떡하니? 엉덩이가 너무 컸구나 응. 내가 형 알잖아 내가 골반이 진짜 넓은 거 알잖아 아, 역시 리더네 응. 그래도 응. 내가 역시 리더야, 이게 딱 안, 안 수용하는 자세 아. 그래도 내가 형이 불편하다면 조금 더 내가 골반을 좀꼬물려볼게 확실히 더네 괜찮아? 떠 좋아. 좀 크긴 합니다 제 트라우마 <웃음> <웃음> 네. 과리는 뭐 서운한 없으니? 하, 다 좋은데? 응난 음. 형이 조금만 이제 호랑이를 좀 놔줄 때가 되지 않아아 이거는 나도 솔직히 좀 말하고 싶었어 모두 너네! 알아, 모두가 아는데 이건 너네 지금 선 넘은 거야. 아무 아, 지금 맞나? 우리가 아니, 술을 먹고 지금 어? 오늘 술 지금... 먹고 다 얘기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난. 이건 아니지. 어떻게 나한테 호랑이를 놓으라고 할 수가 있어? 호랑이는뭐 어, 호랑이 뭐할 호랑이 뭐 건데? 너네 호랑이. 근데 이런 식으로 나면 나 진짜 곤란해. 아, 나 이러면 나나 이런 못해. 거 호랑이 시선인데 너네 진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곤란하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어? 이건 아니잖아! <두> 관둬, 관둬. 관둬? 너어테 그렇게 관두다고 그렇게 내가 그만해. 그렇게 내가 한그 말을 관두겠다고. 에이. 너, 나 리더야. 뭐, 보여. <웃음> 리더로서 내가 어? 조용해라면 좀 조용히 하고 어? 호랑이 좀 잠깐 좀만 하지 말라고 하면 조금은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형? 우리 이렇게 진솔한 얘기를 하는 어 너무나 좋은 시간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싸우진 말자. 어? 하하 너네 감정은 심하다 <웃음> 나는 너네밖에 없는데 너네가 내가 제일 소중한 거를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정말 섭섭하다 너네 알잖아! 너네 알잖아! 내가 얼마나 호랑이를 사랑하고 그러는지 아이고. 근데 그런 식으로 말해야겠니 꼭? 아이고,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웃음> 진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아다아는 우리 함께한는 사월은 어. 얼만데 조형! 용으아 <웃음> <왜 이러고 있잖아. 웃음> <웃음> 조용히 하라고 하면 그래 조용히 하고 마셔. 짠. 근데 아 내가 한명더 사올게 저. 저기서 갔다 갔다. 나 승만이 얘기하고 있을 테니까. 음. 어. 형은 형은 그래. 궁금한 거 있어. <웃음> 뭐라 뭐라. 네네. <뭐라. 웃음> 왜 형이 리더가 됐지? 아 나도 이걸 진짜 나도 모르긴 하고거든. 그냥 어느 순간 내가 리더가 됐어. 근데 아마 호시 형이 그냥. 이거 리더해? 뭐? 막 이랬던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석이 리더가 된 데는 석이 잘해 리더를 수는 뭐 알고 싶은 말 없어 또? 나는 뭐 서로 멋있는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멋있는 점? 음. 멋있는 점 아야 그럼 술 먹었을 때 그럼 술 먹었을 때 해야지 아이쿠네 일단 뭐 나먼지 한번 얘기해봐? 응난 음. 내가 너무 멋있어 아? 어? 응? 나는 막 뭔가 이렇게 계속 막 이렇게 훅훅 바뀐다고 해야 되나? 노래나 컨셉에 맞춰서 쿡쿡 바뀌는 거? 감정적이었다가 되게 갑자기 춤을 해준다고 갑자기 역학 오나 이런 거? 아니 성격이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이상한 거? <웃음> <웃음> <웃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아, 성격 <웃음> 아, 네, 모스 탄생 근데 나도 그게 순의 매력이라고 생각해 음. 그리고 나는 이제 부 항상 나 되게 좋아해 주잖아 형이 어. 아, 이렇게 멋있, 멋있다? 멋있는 점 얘기하는 거니까 음. 멋있는 점 얘기하는 거잖아 <웃음> 거짓말 하고 싶지 않았어 뭐, 우리 니만 그룹 하는 사람이 형은 너무 멋있고 팔색조팔색조 팔색조. 응. 계속 막 변하지 않겠지 형은? 아다 멋있는 게 없지만 물레방아 <웃음> <웃음> <웃음> 물레방아 <나> 햄스터? <웃음> 물레방아 왜 물레방아 그죠? 이렇게 나는 아, 책바퀴라고 어. 표현할게 아, 책바. 꾸준, 꾸준하다. 그치, 책바퀴 꾸준하다 그렇지 책바퀴 도는사 물레방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있는 사람을 말하고 싶었는데 이 물레방아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더라고. 물레방에서 채박이. 어,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어. 다 우리 우리 각자 멤버들의 응. 덕분이고 응. 앞으로도 우리 멤버들 각자를 더 사랑하고 그래. 또 서로 또 사랑해 주고. 그래 그래 그래. 그리고 구석순으로서 앞으로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응. 뭐지 네. 아. 채박이 <웃음> <챗바퀴> 같아. 아. <웃음> 계속 똑같은 날만 <말만 웃음> 하나. <웃음> 아니 물레방아. 맞아. 짠나고 어. 어. 그래. 그래. 짜라고 한번 앉자, 우리. 어? 아 앉자 야, 야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자면은 어. 저희 우리 음. <웃음> 우리 내일 연습 어, 좀 쉬는 날이니까 이렇게 다들 푹 쉬고 응. 어, 그때 아마 그래, 이제 와서 그래. 좀 제대로 하자. 내일은 어. 좀, 내일은 쉬는 거야. 오늘 좀 마셨으니까. 아, 아, 내일 수, 조금 휴식이고. 내일 조 어, 나도 그말 하려는 중이야. 자 우리 한번안 짜? 아, 안짜짜 짜. 아 아. 어, 한 번하자. 안 들어갑니다. 안녕. 대박이대박나자대박자자대이팅이팅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다이다 대박이다! 대이다대박이이다대이다이다대박이이다 대박이다! 대이이다대 너 뭐야? 형너쉬운 날도 이렇게 나온 거야? 오늘 우리 쉬기로 했잖아요 그게 너왜 나왔어? 나 라이브 연습 좀아 관아 진짜요? 관아! 역시 형은 형인 이유가 있어 너 진짜 진심이구나 이 활동에 5년 만이잖아 나도 뭔가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빛나는 나의 모습을 더 빛나게 하고 싶어서 이미 충분히 빛나는데 뭘 또... 너도 라이브 잘해, 인마! 지금 야, 건순이 너... 형, 무슨 순 야, 이성민! 나만 빼놓기야? 이 자식들, 진짜... 야! 야, 야. 야. 야. 너 아, 리더를, 아, 너희들 리더를 아. 빼고 연습하면 어떻게해 아이, 자식아! 아, 너네들 자꾸 이러기야! 아, 진짜... 아, 진짜. 야, 진짜 야, 오늘 쉬는... 쉬기로 한거 아니었어, 얘들아? 쉬는 날에도 이렇게 연식으로는 너희들 진짜... 다 아낀다, 진짜... 아, 진짜. <웃음> 우리, 우리 이번 활동 한번 화이팅해볼까? 화이팅하자! 제대로 가자, 뭐! 아, 그럼! 저 미래를 향해 달려볼까? 그러보자 준! 준! 후! 준! 준! 준! 준! 준! 준! 준! 준! 준! 준! 준! 준! 준!